여보세요? 여보세요? 어? 아 뭐야, 영상통화였네? 아 이게 누구야? 오랜만에 전화했네? 뭐? 그냥 생각나서 전화해봤다고? 흠, 음, 진짜야? 이상한데? 무슨 일 있는거 아니야? 이 나라 선배한테 솔직히 말해봐 다 들어줄게 아... 어, 그런 고민이 있었어... 말이야? 그런 건 혼자서도 해결했어 <웃음> 장난이고 너무 힘들었겠네 그래서 요즘 학교에서 기운이 없었구나 <웃음> 응 당연히 알고 있었지 너 표정이 되게 안 좋아 보였어 걱정하고 있었는데 먼저 말해줘서 고마워 어때? 그래도 선배한테 고민을 말하니까 조금은 편해졌지 응 맞아 원래 고민은 나눌수록 편해진대 나는 언제든지 괜찮으니까 또 고민이 생기면 연락해줘 아, 괜찮아 편하게 연락해 그럼 내일 좋은 얼굴로 만나자 안녕